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미성년자인 피보험자는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오토바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광주지법 2019 가합 568 2류 그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가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운행하였는지 여부 망인은 이 사건 본계약 체결 이후인 2016년 9월 1일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발급받아 2016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수차례 이륜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교통위반 전력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할 때 비보험자인 망인은 2016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운행하였다 할 것입니다. 나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 이륜자동차 운행이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 전알리의무 질문표에 망인의 이륜자동차 운행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위험이 수용차에 비하여 훨씬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면 원고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이륜자동차 운행 사실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해당합니다. 피고 B나 망인이 위험에 현저한 변경 증가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고음계약자인 피고 B의 경우 망인은 치킨점에서 이륜 자동차를 이용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업주는 피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망인을 고용한 점 망인은 배달 업무 시에만 업소에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뿐 출퇴근 등에서는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비가 망인의 이륜자동차 운행 사실을 알았음에도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피보험자인 망인의 경우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통지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통지는 법률행위가 아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불과한 사실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인 미성년자는 상법상 통지의무를 부담하고 스스로 이러한 통지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자인 망인이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 운행을 시작할 당시에도 미성년자였던 점 망인은 타인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며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망인이 이륜자동차 운행이라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인지에 나아가 보험계약에 있어서 이륜자동차 운행이 보험 인수나 보험료 결정 등 보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까지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망인은 이륜 자동차 운행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인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인 p 고 p 와피보험자인 망인이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이 사건 약관조항상 통지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약관조항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약관조항 중 이륜자동차의 운행을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사항은 보험자가 명시설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고비가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 가없고 상법상 통지의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위험 변경 증가에 해당함을 안경우에는 발생하지만 이 사건 약관조항은 이륜자동차의 운행 사실을 알기만 하면 바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위 상법상 통지의무에 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통지의무를 가중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약관 조항이 단순히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하여진 것을 대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약관 조항은 피보험자가 이륜 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가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관 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자인 피고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볼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대한 원고의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볼수 없습니다. 원고의 명시설명 의무 이행 여부 이 사건 보험의 담당 설계사인 지인은 피고 b 를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보험을 모집하였고 이 사건 보험 약관도 피고 b 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명시설명 의무 이행의 직접 증거인 녹취 파일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완전판매 모니터링 녹취 파일에 의하더라도 피고 B는 지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관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받았다는 취지를 진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에게 이 사건 약관 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를 이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